예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 보강돼 있죠. 이 리브의 그 회전 단면도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면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어 일반 기계 장치 의 본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도면을 쳐보겠습니다. 새 파일, 도면, 확인, A2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일반적으로 피오 팔레트에서 많이 가져오시죠. 본체 정면도를 하나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우클릭 하셔가지고 접선은 안 보이게끔 해야겠습니다. 접선 숨기기. 요 부분이 이제 보강대 부분이죠. 어, 직접 캐드라고 그러면 직접 뭐 그리셔야겠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에 단면도를 치면 될것 같아요. 단면도 일단 수평으로 하겠습니다. 요쯤에 클릭. 오케이.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일단 만든 단면도에서 부분 단면도 치시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단면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요거를 끌어가지고 요쯤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요 선에 걸치는 부분만 생성이 되겠죠. 컨트롤 B 재생성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단면도 요 기호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삭제하면 안되고요 숨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도 있죠. 글씨는 뭐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딜리트 키로 자 그리고 확대하신 다음에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 부분만 네, 숨기는 겁니다. 모서리 숨기기.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끌어다가 여기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다시 한번 표시한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더 줄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생성 하시고요. 숨기고 이 모서리 있죠. 잘 선택이 안되면 이걸 약간 밑으로 잡아당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선을 숨기기 하시고,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해칭 같은 경우에는 해칭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 겹쳐있어 아주 잘안 되는 것 뿐이니까요. 살짝, 더블 클릭, 어, 클릭할까요? 예,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죠? 해지, 해제하시고, 어, 스케일을 좀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뭐 다른 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립 그러면 이렇게 회전 단면도를 생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